라던데? 한... 아 원래 7시까지 뭐라던데 근데 제가 민기적거리다가 이제 스위치룸 하고 이제서야 여기 호텔의 지하 3층으로 나가면은 길이 있어요 그 투문비치로 가는 바로 갈수 있는 그래서 투문비치로 가는 길 지금 아이고 애기가 나오네 투몬비치를 가고 있어요 왜냐한 10분만 보고 오게 오늘은 내일 아침에 일찍 날 거에요 <웃음> 아 면도기 사러 가야돼 뭐지? 거기에 마이크로네시아몰 가보려고요 아, 그 뒷길 되게 좋다 여기 뭔가 <웃음> 네 안녕하세요 영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저작권에 의해서 제가 직접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가는 길은 리프 호텔에서 지하 3층으로 내려가서 어 바로 해변으로 투먼비치로 이어져 있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거의 도착을 했고요 오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, 투몬 비치는 저 앞으로 해서 되게 긴 구간이 그 사람이 걸을 정도로 되게 낮은 수이에요.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막 돌아다니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, 그, 인피니티풀이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, 화질 저하로, 어, 제가 이제 오늘 인식을 해서 제 하루 동안 그인피니티풀를 인피, 다시 또 이제 어차피 또 가서 찍을 예정이지만 이제 그전것또 그냥 남겨놓을게요. 이것도 라이브한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운 장면 이 있었거든요. 이 앞에 보시면은 저 오른쪽으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걸어가도 될 만큼 되게 낮은. 수위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, 어, 어린 친구들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되게, 그래 또, 그래서 또 스노클링도 엄청, 어 지금 이게 반대편 좌우 반전이라서 좌측이 이제 저에게 오른쪽이었는데 수위가 엄청 낮다는 거,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스노클링도 많이 하신다는 거, 그런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리포 호텔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또 가까이서 그렇게 투몬비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, 통로가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 는 거예요 바로 그 보여주시는 분은 저겠죠? <웃음> 아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 아마도 남은 기간을 저는 투몬비치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어, 저희 그 리포 호텔 인피니티풀과 그래서 또 하늘을 보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뭐 스콜성 기후로 어, 종종 비가 오긴 하는데 이렇게 금방 그치고 또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판을 펴놓고 있다가 이제 뭐 먹을 사람들은 들어가긴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또 그냥 쉬었다가또 쉬어, 바로바로 나가서 또뭐 서핑도 하시고 무슨 서서 뭔가를 타고도 다니시고 그리고 뭐 운전도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스노클링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서의 활동은 그리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낚시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낚시하는 분은 대놓고는 못 봤어요 아마 허용이 안 되니까겠죠? 되게 분위기가 그냥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에 플라자를 갔었는데 플라자에서 직접 나오는 이제 통로는 닫아놨지만 이제 옆으로는 다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투몬 해변도 엄청 많이 이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리포텔 같은 경우는 그냥 통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이제 저도 이제 스노클링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영상이 다들 여유롭죠? 행복해 보이고 그럼 영상 감상하시고 그리고 저는 어, 뒷부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제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짤막하게 첫 날이었거든요 이 날이 첫 날이었어서 짤막하게 보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. 아마도 이때는 그 쇼핑몰을 갔었을 거예요. 쇼핑몰 구경도 하고 먹을 것도 사오고 마지막엔 슈퍼마켓도 들렀다 오고 그런 시간이었던 거요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리포호로 들어갈 수 있는 또 길이 있어서 그 아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곳. 굉장히 신났죠. 와, 아, 또 계속 신날 예정인 것 같아요. 그럼 금방 들어가서 뵐게요